어디서 만든 거예요? 서양에서? 네. 예, 서양에서 더잘만는 거. 아니 조연설 되게 잘 만든 거. 미요자 일단은 배수표를 보시다 배수표는 원급도 동원되고 비교급도 동원된다. 원급만 있는 거 아니고 비교급도 있는 거가. 어 여기 좀두개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돼. 배수표는. 배수표는 무조건 어 해석은 해석은 요거예요. 원급 비교급 다 나오지만 해석은 비교급을 석한다 해석은 비교급으로 한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봐요, 여기. 어, 노란색으로 보자. 자, 이 나라에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여기 지금 애주 나왔고, 뒤에 애주 비교 대상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남자가 선택한데, 뭐를 선택한데, 과학을. 뭐할 때? 대학 들어갈 때. 그럼 남자보다 뭐, 3분의 1. 이거는 적은 수직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3분의 1이에요. 불과, 여기 나왔잖아, 옹미 어, 보다 여자들이 불과 3분의 1만 대학 들어갈 때 과학을 선택합니다 보시고. 여기는 비교급이 나왔네. 자, 여기는 원급 나왔지만 저번에 지 에지 나왔죠. 여기 뭐예요? 배수사잖아. 수어 배수. 여기 배수사야. 여기는 봐봐요. 콤마 치고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또 배수가 나왔어포타이을 네배야 이번에. 이번에는 비교급 때는 나왔죠. 해석은 변함이 없다. 해석은 어차피 똑같다 자, 컵마 다에 자, 병력구조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엔드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가 나왔어? 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 대상 또 나왔지. 비교 대상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이만큼 듣는다. 이만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의 키워드를 잘안 해야 돼. 이렇게. 네. 두 배. 많이 들어간다 이게. 내가 어쨌든 탈모드 얘기하지, 탈모드. 탈모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 이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두 어, 두 배로 해라. 음. 그래서 우리가 음. 말하는 것보다 두 배나, 두 배나 많이 네. 듣는다. 어?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 뭐예요? 대략, 대략, 대략 두배 정도 우리는 듣는다. 그 다음에 네 배나 많이 듣는다. 뭐보다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네. 뭐야? 네 배나 더 많이 읽는다. 네. 다시 네?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다섯 배 정도 많이 듣는다. 뭐 우리 리스는 당장 뭐라고 겠지 이건 됐죠?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봐 이제.